여러맨여블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여순이여순 해요. 음 해요. 친구들이 여기서여기서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음, 어, 저기 있네 친구들아 어머 <웃음> 여맨이 너... 여맨이니 <웃음> 어이 미러야너안본 사이에 쭉 빠졌다. 분명 조금 했었는데. 나 요즘 BTS에 푹 빠져서 지금 BTS 춤 추고 있는 거야. 다이너마을, 다, 다, 다, 오랜만에 다이너마을. 춤이나 춰볼까 어? 여매나, 근데 네가 꼴찌로 왔어. 리아는 벌써 가장 높은 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가 어디지? 리아가 어? 안 보이는데? 너무 빛이 나서안보이나 아, 저기다. 아, 세 피치스. 피치스. 피땡스 피치스. 피치스. 피너스 피치스. 피치스. 피치스. 피치스. 피치스. I'm saying p r e t 얘들아 <웃음> 오늘 우리가 왜 모인 줄 알아? 왜? 우리가 오늘 패션위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야? 어 그래? 그럼 내가 1등 하겠네. 우리 일단은, 예선 락이야 일단은 일로 와봐. 패션위크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법. A팀 길게서 돈좀 훔치자. <웃음> 강도지태. 슈슈? 어? 25원 벌었어? 어우 맛있구네 얘들아 빨리 따라와 저기 은행이 있다 은행을 터자 좋아 <웃음> 예뻐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법이야 그게 좋겠어? 어? 그래. 얘들아 잠깐! 왜? 이사람면 지나칠 수 없지 포토존 사진 찍고 하게 알았어 이거 뭐 참지? <웃음> 인스타 <웃음> 올려야지 오우 <웃음> 어, 그쵸 땡겨 땡겨 땡겨 <웃음> 기다려봐 <웃음> 어, 얘들아 예? 도둑질 하기 전에 사진 한장 찍어 참. <웃음> 오늘 샷도둑질샷 샷 간지 됐다 좋아요 자 얘들아 털어봐 이 안에 어떻게 도는거지 아직 못 터나본데? 야 이거 있네 이거 이걸로 때려 야왜 나이 때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때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얼굴 어? 망가진단 말이야 <웃음> 어왜 때려? 어 미안해 아쓰이규 얘들아 어 여기 이 언니가 어? 위험한 걸 판다. 우지 어? AK47 산탄총 역시 여자라면은 이런 무기 정도는 있어야지. 역시 글록이 좋겠어. 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얘들아. Oh, 얘들아 죽고 싶어? 나만 은행 때려? 그거 때리면 총이 있어, 총이? 걱정마. 그럼 오 이제 다될 거야. 돈이다 돈다 어? 나도 총 사야 된다고 얘들아안 되겠다 나는 로벅스를 줄게 그래 이게 좋겠어 이따 여기서 총을 사 애들아 AK 어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빙뱅뱅 얘들아 어쨌든 우리 이제 멋있게 꾸며볼까 좋아해 우리 무기 더 얻었잖아 응너왜 때려 왜 때려 <웃음> 써지마 넌 드리더는 원곰인가? 우리는 화를 못찾나? <웃음> 어쨌든 얘들아 우리 예쁘게 꾸미고 다시 만나자 네? 누가 제일 멋지게 꾸미는지 내기하는거야? 그렇죠. 음 꾸며 볼까? 얘들이 깜짝 놀랄 만한 패션으로 입고 가는거야 그래야지.. 여자들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지? 음, 뭐가 좋을까? 음, 이쁜 음. 옷이 없네.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말이야.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 나내 얼굴 감당이 안 돼. <웃음> <웃음> 어, 이거는 좀 약간 센 언니 해야 되나? 야, 원래 여자들 사이에서는 힐이 좀 높아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좋았어. 이거면 다 됐니? 얘들아? 어? 난다 됐어? 난다된거 같아 나도 다 됐어 어머! 다 됐어. 어머 저거 누구야? 너 설마 리아 아니니? 어 반가워 <웃음> 어 진짜 반갑다 야 어때요? 토끼 기 어때? 야너못 알아보겠다 너 얼굴 고쳤니? 아, 아까 은행 좀 털었잖아 그걸로 샀지 뭐 아이고 야 얼굴이 너? 어우 따갑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진짜 연예인처럼 꾸민 사람은 나밖에 없네? 무슨 소리야 우리 완전 우리 완전 그룹인데 그룹 지금 검정색으로 맞춰가지고 어? O.C. u p o c 너네 어디 있어? 우리? 우리 춤한번 추고 있지? 그래 우리 지금 기분이 최고거든 I'll see you. you Will it h v e to be I'll s e 야너또톤 터는 거야? 아 진짜 너 언제 사람 야, 됐려고 너, 그러니? 나도 얼굴은 고쳐야겠어 <웃음> 일단 미호나 만나러 가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미호야 어머 나좀 깜짝 놀랬나? 어, 뭐야... 아, 어, 너 패션봐 약간... 아이돌스럽나? <웃음> 너 완전 아이돌 같다 근데... 근데 내가 제일 예쁘네. 하지만 역시 우리 멤버의 센터는 리아인 거 같아 리아야 춤 한번 추자 어, 좋았어 우리 칼 군무 할까 칼군무? 우리 칼군무 뭘로 할까? 오케이 음... 뭐가 좋을까? 음, 이쁜 거 없나? 오케이 마지막 영원으로 가자 마지막 영원 어때? 마지막 영원? 영원 좋아 자 간다 하나 둘셋 얘들아 아 대열 좀 어, 맞추.. 어? 어? <웃음> 어? 아, 아 뭐야 해. 너 연습하고 오랬잖아 기지이야 어우 <웃음> 어, <웃음> 다시 죽 <웃음> 얘들아 순서 맞춰 우리 맞춰, 그러면 추. 우리 맨 아래에 있는 크러쉬로 가자 그래 맞춰 맞춰 자 간다 하나 둘셋 <웃음> 어... <웃음> 우리완우우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니까 <웃음> <그러기. 웃음> 아. 분위기가 확우우우 어? 우우우우우우우우 이제부터 내가 센터야 <웃음> 센터 자리를 뺏기 위한 여자들의 싸움이었어 <웃음> 그럼 넌 센터에. 나 비주얼 센터 해나 비주얼 센터할게 뭐래!!! <웃음> 센터는 나라고!!! <웃음> 이제부터 총싸움 시작이야 이번에 아니. 이기는 사람이 센터에 쓰는 거야 센터를 차지하기 위한 여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녀석 잘 피하는구만 오 이 녀석이 <웃음> 야너 무슨 센터를 후웩 얼굴에 려고해자 <웃음> 이제 둘중한 명이 센터에 쓰는 거야 야난 센터할 <웃음> 생각도 없어 죽어 <웃음> 이 녀석아 아 나는 아 <웃음> 나는 주 내가 센터다 이럴 수 내가 센터라고 말해 자 얘들아 내가 <웃음> 센터다 내가 센터라고 말해 자 이제 얘들아 무대로 와 여기 어디냐면 아까 우리 처음 만났던 곳자 이제 센터를 차지한 리아가 센터에 있을 준비가 되었겠지? 물론이지 마지막 댄스 파티를 열고 끝내보도록 하자 나, 나 옷도 준비되었어 얘들아 가보자 마지막 댄스 파티야 <웃음> <웃음> <웃음> <다이나몬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끄> <따이아벌>. <끄> <끄> 자 어쨌든 오늘 멤버들이 여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칼군무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 뿅뿅 <끄> 좋아요 <끄> <끄> <끄> <끄> <끄> <끄> <끄> 안녕